원래 연애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게임입니다. 먼저 ISTJ를 자신의 애인으로 만든 뒤에 선톡 선약을 하는 딥러닝 학습을 꾸준히 진행시키면 됩니다. ISTJ가 이런 행동들이 낯선 것이지 애인한테까지 철벽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톡 선약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눈치 있게 플러팅해서 ISTJ를 애인으로 만든 후 딥러닝 교육을 통해 선톡 선약하는 훈련을 진행하면 됩니다. Je Young Sang Yul Tong Ha ISTJ Wah Yu I Hon In Shin Go Hashi Gil Gi o e Had Nader ISTJ World Membership A g a e d Hashi Mayan Secret Young Sang Bon In Dung Fan Young Sang Vlog ASMR 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 e w Lil Su It Sub Nader Uchuk Sang Dan Card Lul Click Hag Eid Haju s e y o